달려라 하니 하니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 뭔가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츠착착츠 찌르더라. 슈킹 첫 시합 출전이 있는 엄숙한 오늘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했다. 이런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지탄에서 최선을 다하는 빵빵빵 문표 휙휙 잡았더라. 배고프다. 고분하하하다하하하 우와, 왜왜왜왜왜왜왜왜왜하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있다우 우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 찾아와! 저이.. 저이.. 왜지왜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왜왜왜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우왜왜왜우왜 나는 더전이에 별처럼 빛나는 빛나는 별들의 빛나리 중학교. 아휴고참 이거 한 대긴 한 대다. 하지만 정공독교 선생 집념은 알아줘야 돼. 빛나리 빛나리 빛나리 그래 그래 힘내. 자네 봐라. 빛나리 중학교. 참참참 불쌍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 나돈 없어요. 그냥 그래, 보장 유수는허와 두와 허와 두와 서약 때. 나짜 참참참참참참 녀석들 그 수모와 서름을 다 견디고 그래 좋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뜻필 굽히지 말고 멋지게 소사보자 목소리가 짝다 눈물 찌끔 힘차게 구워대장 해가 떠도 달려라 창 다리 떠도 달려라 창 달려라 달려라 빛 날이 착 해는 충천 와제 10회 전국 중고교 육성 경기 대회 다음 입장은 진달래 중학교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 나일리 선수가 출전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 학교입니다. 진달래 와와아 와 저기 저기 와 나일리 우 어, 나일리다 어, 나일리 착착 착착 착착 착착 나일리 선수 선두로 어, 심착게 진당하는 진달래 주학교 말이죠 어, 예천 어, 정말 나일리 선수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육상부도 이제는 인기 종목이 되겠어요 어, 다음은 빛나리 중학교 어? 물음표 어이구, 우성, 우성, 우성.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유치원 소풍가나 키스 서대로 나라 있었구나 저것도 좀 하고 빛나리 와 조민이 육상부다 빛나리 중학교가 어딨는 학교야 운동장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못 나온 거 가봐 신경 쓰지 말아, 얘들아. 응.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착착착착착착. 씨하하하하씨 <웃음> 신경 쓰지 마라. <웃음> 저 빛나리 중학교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어 처음 출전하는 학교군요. 그런니 몰랐지요. 아, 다른 학교는 그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저기야. <웃음> 푸착착하하하 신경 쓰지 말래도, 우리는 이기게 시작만 하면 된다. 그, 또, 이거, 이거, 나이